넌볼 수가 절된 감추지마 숨이 멈춰 여보세요 I'll n e r l o I'll never let me down <목적> 초수상 발표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니다 예, 진짜 기는데일 어, 해가지고 다해고어마다 펼쳐지던 안양시 총신원 종합제와축제가 25일 풍천중앙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재단 20주년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이 있는 뜻깊은 회입니다 안양시 청소년 날을 선포합니다. 또 이를 기념해 장학금 전달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을 제정했습니다. 청소년의 제정 현미는 우리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고 청소년들이 누구부터도학대받거나 아, 음. 음. 음. 폭력을 음. 받거나 음. 당하지 않고 아, 어, 청소년의 자주권 아, 결정권을 음. 존중하고 음. 청소년이살기편하고 음. 청소년의 음. 인권과 음. 자유가 보장될 음.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데의미를 되겠습니다. 기념식에 이한 진행된 공개 방송에서는 울랄라 세션, 박재홍, 울라이브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청소되 날을 축하했습니다.